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. 웰컴투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더올레투산 1.6 터보 가설린4 WD에 갱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차량이 밀릴 때 과연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. 갱사가 심하거나 언덕길에서 SUV 차량은 어토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쑥 밀립니다.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과 해결책은 과연 있는가요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주행길에서 사이 골목길로 빠져 들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사로와 언덕길에서 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 와갑니다 경사가 한3 40도 이상 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건물로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면 경사가 거의 한 40도 정도 됩니다 경사가 심해서 갤빙 현상이 심하고 그런 도로라 밑에 바닥에 열선도 깔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 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을 해서 올라갔다가 차가 정차하면은 그냥 두고 있으면은 쭉쭉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 밀릴 때 사실 뒤에 차량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럴 때 아주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차를 바로 잡아서 지나가던 차를 보내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갔습니다. 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여기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려온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는데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죠? 쑥 올라갑니다만 가장 핵심은 바로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. 내려왔을 때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밟고 올라갈 때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됩니다. 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경사가 비슷하게 생긴 항토 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사로입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갔다가 정차를 해서 뒤로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오토홀더를 해 놓는 겁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쑥 올라갑니다 이렇게 경사로 언덕길에서는 반드시 오토홀더를 쓰시고 오토홀더가 n 으로됐을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때 출발시에 가속페달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올레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가 경사로 언덕길에서 밀리지 않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